와 드디어 만남의 광장에 왔습니다. 여러분 어 이게 지금 여기서 가장 핫한 메뉴겠죠? 돈까스랑 그러면 소고기국밥 두개 주세요. 과연 대체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가 맛있다고 하시는지 심지어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우와, 우와. 소고기국밥 너무 예술이다. 와 무슨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돈까스! 이거 그냥 이거 한 번만 보여주자. 여러분, 돈까스. 돈까스도 진짜 깔끔하게 나온다. 돈가스도 맛있게 생겼는데? 일단 냄새부터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음 국물이 하면서도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? 국물 자체가 시원하고 칼칼하고 진짜 끝내줘요. 끝내주지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지. 여기 맛집 맞네. 이게 배추랑 콩나물이 또 워낙 시원하잖아요. 국물에 들어가면 고기랑 요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부드러울 거 같아요. 고기도.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느낌인데? 고기는 너무 담백한 부위예요 그래서 딱 입에 넣었을 때 그냥 결이 너무나 잘 찢어지는? 진짜 잘 익어서 전혀 질기거나 그런 것도 없고 특히 이런 배추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입에 들어가면 쓱 녹아버릴 정도로 푹 익혔어요 서도 국물이 쫙 배어 나오는 게 기가 막힙니다. 그럼 그냥 이제 편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이 국은 엄청 맛있어요. 봉다스에 나온 국물. 얼큰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. 와. 썰어알겠죠와 아, 얘는 그냥 어묵 국물인데 칼칼한 맛이 나요. 와 너무 좋다. 매콤한 게 완전 내살이? 야와 진짜. 여기 우동 맛있겠는데? 우동 맛있겠는데? 이야. 음, 속이 든든한 느낌이에요 음. 뭔가 먼 여행을 떠날 때한 그릇 하고 가면 진짜 그냥 부산까지 든든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김치.. 활용점 점 있네.. 와.. 음.. 음.. 근데 너무 맛있다! 포장은 안되나? 포장하고싶다 진짜 돈까지 맛있게 생겼어 통통하고 이거 소스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좀더 걸쭉한 느낌? 됐다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한입 먹어볼까? 음, 딱 옛날 돈까스 같은 느낌인데? 어, 약간 돈까스 하면 조금 저는 느끼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깔끔하고 좀 담백하고 안에가 뜨끈뜨끈해가지고 지금 먹으면 너무 맛있어. 돈까스 잘하는데? 맛있어. 음, 음, 뭔가 진짜 여기서 자부심을 갖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돈까스 맛이에요. 어쩜 이렇게 맛이 다 깔끔하지? 저는 밥을 말겠습니다 이제. 아 아이고. 아이고 밥이 적은 느낌이네. 아, 맞다. 여기 돈까스 밥이 있으니까 돈까스 집 밥을 좀 빌려가지고 밥이 다르다. 여기는 돈까스 이 소스랑 더잘 어울리고 좀더 진밥이야. 여기가 정말 만남의 광장이다. 한번 먹어볼까요? 역시 마마먹는 거랑 떠먹는 거랑 맛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밥알 하나하나에 국물을 베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조화로움 오빠 먹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음, 그지? 딱 오빠 스타일인데. 포장하고 싶다. 고기도 있고. 음, 밥을 마니까 그냥 슬슬 들어가요, 슬슬. 와 이거 먹고 숭늉 한 그릇 하면 숭늉 최고인데? 와.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안한게 너무 후회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음.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들릴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먹어보면 지나가면 무조건 들러서 먹고 가고 싶은 숭룡 숭늉. 숭룡 숭늉 진짜 좋아하거든요 숭룡 누룽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어머 와 속이 편안해요 이 모든 음식이 완벽합니다 요런 숭류를 또 반찬들이랑 먹어주면 와 몸에서 열이 확 나네 몸에서 열이 확 난다 부산 갈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역시 지금 제일 좋아 맞아, 맞아. <웃음> 날이 좋은 날을 언제 알겠어? 맞아, 맞아. 맞아. 이런 날씨는 맘먹고 가자! 날씨 우중충해만큼 기분이 안난다 <웃음> 말도 안돼